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양자 토론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. 이에 방송 3사는 각 당에 4자 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왔고,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더불어민주당, 정의당, 국민의당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. 국민의 힘도 어, 적극적으로 이 토론 관련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더 이상의 지체는 어,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방송 3사는 28일 날 어,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하, 했으면 좋겠다고 라 의사를 밝혀왔기에 어, 국민의힘도 그 28일 실무자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.